바로 써먹을 거 아니야? 망망 망막 망막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야. 이렇게 배워서 중국 자주 왔다 가고 중국 친구 만나고 중국 음식 먹고 이게 재미야 어디 갔어? 해빈 해빈? 중국 사람 있어요? 해빈? 해빈? 방탄소 그렇지 총무가 얘기자망망 뿌망 뿌망 자 뿌망 시작 어. 망망망 뿜앙 뿜앙 망 좋았어 좋았어 앙 뿜앙 뿜앙 뿜 처음부터 되게 좋아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망망 뿜앙 뿜망 뿜앙 뿜앙 뿜망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망앙 뿜앙 뿜망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망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뿜앙 내가 정말 쉬나 달도 그걸 다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근데 왜냐면 그 나중에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리니까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게 때려 놔야지 잊어버려도. 맞아, 맞아. 여기 앉으세요. 왜냐면은 뜨거안 아? 왔다 갔어 공부하다가 중간에 스케줄 때. 어... 그러니까 세게 때려 주면 나중에 잊어버릴 때도 이게 흔적이 남는 거야. 어차피 잊어버는데 근데 처음에 세게 안 때려 놓으면 잊어버릴 때 소리 없이 사라져. 그래서 지금 맘 뿜망 u 망맘 이렇게 잡는 거. 다시, 시작. m Puma, 망 네, m 맘 m 네, m m a Mipuma, Mapuna, m i 망 u m a Mamma, Mima, Mima, m a p 맘 d 망 p u m 맘 p 망 m 能 시작 能能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아能不能不아不能不能不能나能不나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부能不能 어. 부, <두에> 시작! 부 오, 내가 맞았다고. 부 오! 불을 조금 더. 칼끝까지 꺾대까지 부. 아. 아, 아 그니그자리에 아. 아, 부? 부? 루. 루. 루. 아, 루. 그렇지! 그 자리에서! 그, <chamberscreen> 그 높이에서! 시작! 부 근데 오선생은잘 그, 들어야 돼! 똑똑한 학생들이 <웃음> 자, 이 첨, 끝 첨자에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줘서거기 끝내줘야 돼! 부부부부부부 이렇게 잘해야된다 이거 못라 그래! 아, <웃음> 시작. 오, 오, 오. 잘 사람이 열이 잘나. 시작. <목> <목> 이 정도 면 강의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목> 애들을 가르칠 수수 <목> 있어. 만 하고 그지. 자, 시작. 마, <목> 구마구마마 좋았어, 시작. 뿌뿌 <목> <목> <목> <목> 또, 또, 또, 또, 시작. <목> 오. 오. 不对不부对对对对对对이 오. 对对对 오. 对对对 오. 对对对오对이对 오. 对对对 오. 对对对 오. 对对对 오오 对对 오. 对对对对对 오. 对对对对对对对对对트对이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트对이对对 아이 h o u l 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 h o u 더 빠르게. h o u l d I s h o u 더 빠르게. 실제로 때, 이렇게 때. 말을 한다고. 말 이렇게 하고. 왜못왜못 자, 능. 시작. 부부좋았어 능. 부능. 부능. 부능. 부능. 시작. 능. 부능. 부동, 부동, 능. 능. 능. 능. 부동, 부을 부능. 부 能不能能不能不能不 마, 마, 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 그이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단 뭐 말하는 근육이라든 이런 게안서 있으니까 이걸로 근육을 풀어서 이걸 체계를 갖춰 줘야 되면 다른 것도 쉽게 사 엄청 많다더 자. 약해 아, 시작. 아, 부 부, 뭐가 잘못됐잖아. 아. 무막은 못 하고 어. 시작. 그렇지, 아, 취, 추 부. 추 부. 추 부. 추. 그렇지. 추가 아니고 추. 추에. 추 추. 추 시. 작 부치 부치 오. 부치 부치치 부치? 부치. 나안 가요. 해봐요 워. 뭐? 치치. 오 부치. 오 중국 안 가요. 워. 치. 뭐 봐? 공 거. 중 중. 중 거. 중 거. 중고 말이야? 중국 a v 야중 o 어, 부 o 중난 가요, g 부 boo chip. Come to me. To morrow, I w i 어 tomorrow. Ming, Ming, Tien, 아 i n g Tien, Ming, 중 i 중국 거, 쭉 검은색, 중고. 그다음에 노란 거, 녹색, 아, 녹색, 아, 주. 뒤에서 녹색이라니까, 어, 까만 거, 녹색, 중 고양이, 쭉 우어, 노란색, 쭉 중국. 그렇지. 그렇지, 원인, 원인, 원이 원인, 그러니까 그인야돼 여유가 있는 거는 다 노란 거 급하고 에너지가 있는 거는 빨간 거 평화와 희망이 있는 거는 네. 녹색 자연과 불변함을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 검정색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어디서 빨리 캐치를 했냐면 은 빨리 그 기억이 안날 때는 공쪼할때 선생님이 공쪼 이랬잖아 그때 옐로우 할때딱 보니까 그게 이 실레벌 있잖아 그게 실레벌이잖아 공 쪼옹 이랬을 때 같이 붙어갔다 했잖아 그거를 기억이 되더라고. 어, 꽁쪼 이렇게. 어, 뭐안 그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치 부치 부치 치. 치 부치 부치 치.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부취, 부취, 부취, 부취, 부취. 경상도 말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교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어. 똑같아. 근데 경상도 말은 더어려워 왜냐면 체계가 안 잡혔더라고. 그. 그나마 체계가 잡혀서 사투리가 북경이야 단순하고. 그나마 이게 말안 빠져가 있어.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유능하다는 게 뭐냐면 학교 학교 부모님들한테 자라났어 두 가지 언어를. 자, 나는 안 간다. 시작. 워. 워. 그리 지. 그렇지. 대구, 대구. 다시 있잖아 대우 대더 힘들어. 어떡하 어쨌든 간에 어쨌든우든 간에 어. 쨌든 간에 또다든 간에 그것도 주변에 이제 아무 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쨌든간에 어, 어, 성조가 있네. 우 예. 가네. 어, 우그 녹색으로 가네. 녹색으로 가네. 가네. 가네. 우든간에그 경상도는 이 낮아. 음그러이 그러니까. 음. 경상도 사람들 발토리라 그러니까 그 센데가 있어. 그게 내 생각에는 그 경주 있잖아. 경주 지방. 경주 쪽이 쎄 네. 수밖에 없는 거야 대구가. 그쪽이 엄청 바람이 굵어요. 태운대요어 바닷가라서. 아니면 뭐? 그렇지 이제 바닷가는 좀 쎄기는 아, 왜냐면. 알, 해상도발도 그렇듯이만 아니. 왜냐면 계속 파도가 치니까 소리 전달이 안 돼. 아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움, 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더억세지게된 거지. 더억세지게 되는데 파도가 치니까 소리가. 안어 이거는 막. 안 그 자오 어쨌든 간에 녹색이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쨌 어쨌든 게 빨간 에 어쨌든 간단에단에가또 그거다 황색이네. 어쨌든 간에. 우 아니야? 어쨌든 간우 올라가는 올라간다. 빨간색 같아. 우가? 네. 우쨌 네. 우 아니 우우우 우. 우가 올라다는같 왜땅간에애간가빠 거야. 왜간해간치 부치 부치 치치 부치 부치 치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떼못떼부떼못떼부떼떼못떼못떼 떼. 가지. 너너 뿌덕 에덕 너. 어. 망뿌망뿌 망. 갔다 왔지. 너 갔. 치 부치 부치 치 빠르게. 치 부치 부치 치치 부치 부치 치치 부치 부 부치 부치 치. 오늘 되게 잘한다. 되게 잘한다. 음? 응, 뭐야? 야오, 야가 기본이 야, 되면 이제 체하고어야 야오, 세요 야오죠, 야오, 야, 야오, 야 야오, 야오, 야오, 야오, 야 야오, 야오, 야오, 야오, 야 야오, 야오, 야오, 야오, 야 야오, 야오, 야오, 야필야야니 야오, 야 야오, 야 야오, 야 야오, 야 야오, 야오, 야오, 야오, 야 니야오 부야오, 아, 어, 부야오 카페 네. 니야오 부야오 카페 커피 필요해, 어. 커피 필요해 안 필요해? 응, 음, 그렇게도 쓰고 니야오 카페 니야오 카페 워야오 카페 워야오 카페 한 카페 커피 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 그렇지 요구하자 요자잖아 한자 아, 몰라? 니어 <웃음> 요구하다 요자 어. 요는 야오로 바뀌지 오는 아오로 바뀌니까 소는 어, 사오가 되고 이렇게 아 이거 야오 부야오 부야 시작 야오 부야오 부야오 야 要不要不要要哦来洗的来不来不啊来来不来不来来来不不来不来不来来洗的来 要不, 要不。<笑>